안녕하세요. 오늘요, 이거, 새우하고 베이컨하고, 해서, 어, 새우, 베이컨 말을 할 거예요. 새우 시험, 잘라불고, 발도 이렇게 잘라버려야지 지저분하니까. 깨끗하게 씻혀놓은 거예요. 껍질을 이렇게 까야 돼. 이 꼬리 한 부분은 남겨놓고, 이게 다 띄면은 꼬리가 빠져버리거든하한 부분 남겨놨지? 이렇게 물을 좀 부서주고, 여기 소금, 연한 소금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. 여기 치킨 타월에다가. 물, 키친. 응? 어? 키친. 키친? 아이 내또 키친이라 키친이라 입에 나오는 대로 할거야 너무 어려운 말은 잘 안돼 <웃음>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닦아줘야 돼 이거를 반듯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여기 저기 그냥 근육을 잘라줘야 돼 등딱 이거 등창 내장 이거 한 마디, 두 마디 사이에서, 이건데, 잘, 그, 많이 안 먹었더라고요. 보이냐? 안 보여. 잘라 많이 안 들어있어. 아, 뭐, 뺄 것도 없네. 응. 뭐, 먹을 게 없나봐. 많이 안 먹었어. 음. <웃음> 여기 있잖아요, 그, 내장. 굶었나봐. 응? 굶, 겨 굶겼어. 그러게. 굶겨나, 내장. 접시에다가 쭉쭉 펴놓고, 추를 조금 뿌려줘야 돼이 굴때 굴대, 굴때 머리가 떨어지니까 요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머리 위에까지 돌, 돌려가면서 마는 거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쁘지? 이렇게. 렇게이 응. 머리하고 꼴랑자고만 어? 보이니까 응. 기름은 조금만 음면은 조금만 베이킹에서 기름이 나오니까. 불 너무 센불 나면 고기, 새우가 안익고 타니까 약불로. 조금 더 약하게. 여기, 여기, 여기 요지 꼽은 데가 먼저 밑으로 가게 해야 돼. 베이킹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베이킹 기름이로 이거 붓는 거예요. 아, 추석에 남편들 술안주 이렇게 해서 주세요.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하겠죠? 우리 아이스 최고라고. 뭐 아이. 머리 떨려보니, 아이. 이게 머리 이게 떨어지니까 머리 여기까지 베이컨을 말아야 되는데 지금 좀 좀덜 말아졌나봐. 상에 넣을 때는 이렇게 요지를 빼야 돼요. 어머, 왜머에렸네아 진짜. 이거는요, <웃음> 머리가, 머리가 떨어져 전쟁터 갔다 왔나봐. 이게 머리까지 딱 싸야지 안 떨어져. 붓는 도중에 이거 머리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. 어, 아, 뜨거워. 뜨거워. 난리네. 날리네 전쟁 난거 같아, 난리. 와. 이래조 이쪽으로 돌려놔야 머리를 거꾸로 돌렸어. 네. 이렇게 는 이제 여기, 여기 있어야지. 음. 응. 머리가 돌아간 건데. 베이컨는요 <웃음> 아. 머리까지 안말아지면 이렇게 떨어져요. 굽을 가정에서. 어, 머리요, 새우, 새우 머리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후라이팬이좀 지저분해요. 파슬리로 손손손손 좀 뿌려주고. 깨도 소 뿌려주고 소스는 초장이나 간장에 식초 한방울만 살짝 치고 여기에는 아삽이를 조금씩 타서 찍어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아 이렇게 베이컨 새우말이 튀김을 했어요 어 이거 진짜 술안주로 좋으니까요 추석에 꼭 이렇게 해서 남편들 드리고 어, 사랑받으면 남한테꼭 인사하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